입구라고 합니다 크기도 <웃음> 일단은 위로 감사합니다 표소되는지 몰랐는데 손은 무겁게 늘려야한다 손은 공손히 늘려야한다 눈은 단정하게 떠야한다 이번 가져야 한다. 기운은 검숙하게 가져야 한다. 서있을 때는 거기 있게 해야 한다. 얼굴빛은 식식하게 가져야 한다. 그렇군. 생각보다 쉽지 않군요아 뭔데? 이렇게 짐을 놓으시더라고요. 여기 가 약간 안묵적인 요리인가 봐요. 근데 다 한군데서 신것 같은데? <목소리가> 여기 약간 살짝는것 같아. 우와! 여기 멋있다. 그림돌. 이이이 일부러 막이 없이 편했으면 소나우 선비의 지조 금자신 제학하기로는신선인은 어, 화해도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화해도보다 다른 풍경화를 많이 그렸다고 들었어요 근데 유교적인 사상으로 이런 곤충과 이런 쪼그미들을 그리는 게그 시대에는 여성상이었던 거죠 짠! 박끄럽 <무늬도> 고 경포해변 경포북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경포호에 는 비치는 달은 세 개라고 근데 제가 단번에 맞췄어요 여러분도 경포호에 있는 달세 개가 뭔지 맞춰보세요 둘셋 바로 하늘에 떠 있는 달 호수에 비치는 달 마지막은 제 눈동자에 비치는 달입니다 경북 해변입니다. 知道